기대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희망도 해결도 잊지 않을 땐 내게 말해요 세상이 주는 고통을 나는 알아요 그건 마음을 쪼개듯 아프게 하죠 용난 언제나 그대 곁에서 힘이 되어 줄게요 이 세상에서 그저 혼자 많은 힘들죠 감당할 수 나